안녕하세요. 어 수민 한장 봐야 돼. 헐몇시하는데 수민 선장 실시간 리뷰. 몇시 하는데? 여러분 수민 한장 봐. 여러분 수민 한장 봐. <웃음> 아 내가 큰나주큰 내가 소리를 잘어 내가 <웃음> 아 지금 연기 씬이라고. 커플 내내 커아 연습하다가. 제가 수미산장인 오늘 방송인 걸 까먹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하영이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, 지금 갑자기 저한테 컨텐츠를 녹였는데. 네, 네. 빵, 빵티브여서 확인했어요. <웃음> <또> 빵티브 홍보한다. <웃음> 여러분, 수미산장 보고 있는데, 다들 수미산장 보세요. 하영이랑은 다음에 제대로 라이브 할게요. 메이크업 돼있는데, 아, 아주... 수, 아니, 그만이야 수미산장 많이들 봐줘요. 안녕. 마,